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T와 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S와 N이 말이 잘안 통하는 사이라면 T와 F는 뭔가 서로를 오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쉽게 말해서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상대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다는 겁니다. 차라리 상대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별 성의 없게 되면 오히려 그걸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웃기죠.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사고형과 감정형. 그냥 이름만 보면 사고형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감정형은 감성적인 사람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T도 감정이 있고 F도 생각을 해요. T도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고 F도 이것저것 따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요. MBTI에서 말하는 사고감정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판단할 때 주로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걸로 사고형과 감정형을 구분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는 거예요. MBTI에서는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사고와 감정일까요? 사고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딱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사고는 맞다 틀리다 어쨌든 결론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논리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진실 혹은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나쁘다 결국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주 다양한 감정, 복잡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 좋거나 혹은 기분 나쁘거나 그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고와 감정 모두 결론이 딱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판단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자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거라서 상대가 다른 식으로 판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러는 거죠. MBTI에서 T랑 F 얘기할 때맨 날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거죠. 시험 성적이 잘 나온 걸 보고 친구가 얘, 넌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좋니? 이러면 T는 좋아하고 F는 싫어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가 안 가죠? T는 그거 칭찬 아니 이러면서 좋아하고요. F는 아니 날 어떻게 봤길래?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야너 보험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T죠. 본인은 F구요 야너 지금 내가 사고 났다는데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봐야지 이러구요 그것 말고도 아프다고 하면 T는 병원가라고 하고 F는 어떡하니 큰일이다 이러고 이런 얘기 진짜 많죠 근데 보통 이런 얘기 할때 F와 T의 차이를 공감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이건 주로 F쪽의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T들끼리는 서로 공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T들한테 이런 말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수많은 사고형들이 이런 식의 행동이나 말에 공감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나도 T라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그게 그 친구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차 사고 났는데 보험이 없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리고 아프면 빨리 병원 가죠. 그러고 계속 있으면 더 아파지잖아요. 본인은 친구가 걱정돼서 한 얘기란 겁니다. 근데 이런 말에 F가. 감정이 왜 상하냐면요. F 입장에서는 누가 그걸 모르냐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 없으면 돈 엄청 깨진다는 거다 알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병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사고가 나고 지금 내가 아픈데 그얘기부터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친구란 놈이. 이게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냐면요. 티한테 중요한 건 일단 진실이에요. 맞고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티들은 거짓말을 아주 싫어해요.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관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티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뭐 쿨하다 그러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키도 상처를 받습니다. 다만 그 상처받는 포인트가 F하고는 다를 뿐이죠. T 입장에선 진짜 F를 생각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놀아서 친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티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진실에 집착하거나 민감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티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솔직하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면 참기 어려운 모욕감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티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다면 더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굳이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친하니까. 친해서 그런다는 거죠. 자기가 상대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만큼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만약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면 형식적인 예의를 갖춰서 어유 저런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놀라셨겠네요. 라고 먼저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안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뭐 형식이라고 하나요? 기본적인 예절 이런 게 불필요한 거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튀어나올 생각이 보험회사라서 친구한테 보험 들었냐고 물어본 거고요. 본인 몸이 아프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병원이라서 병원가라고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솔직한 모습이 같은 티라면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애플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맞고 틀리고 그래서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사고가 나서 엄청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왜 전화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넌내 친구니까 그래서 만약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F라면 일단 뭐? 어클일네 어떡하지? 이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F 친구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에 함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티 친구는 보험 들었냐니 병원 가보라니 이딴 소리나 한다는 거죠.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저만치 떨어져서 훈수나 두는 것처럼 좀 과장하자면 난 지금 불이 났는데 강 건너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왜냐하면 F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할 텐데 넌 아닌가 보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 함께 하는 게 뭐냐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너도 슬프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식의 공감 능력은 확실히 부가티보다는 높다고 할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T는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F는 상대가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을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건 아무한테나 그러는게 아니고 자신이 진짜 가깝다고 느꼈던 사람한테 그러는거죠.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는 누구나 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진짜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는겁니다. T든 F든 그렇다는거예요 T와 F가 다른건 마음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아니 오해하듯이 F는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주는데 T는 마음을 안 주고 아니 마음이라는 게 아예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T는 마음이 없거나 마음을 안 주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이 둘이 다른 건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마음을 주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T와 F 사이에는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서로 그런다는 겁니다. 서로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보통 F가 T한테 상처를 먼저 받죠. 왜냐하면 T가 하는 말이 너무나 냉정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가 나는데 내가 지금 아프다는데 어떻게 줬던 말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런 인간은 내가 지금까지 친구라고 뭐 이런 거죠. 사실 티는 어쩌면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애플은 완전 빈정상한 겁니다. 야참 섭섭하다. 이렇게 된 거죠.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F가 조용히 손절을 결심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라도 F가 이런 섭섭함을 T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T가 놀라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해를 풀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통 진짜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그런 말을 더안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F가 그래 넌 언제나 그런 식이었지 쿨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T에 대한 마음 그게 친구 사이의 우정이든 이성 간의 관심이든 그 마음을 이미 접었지만 겉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럼 T는 F가 마음이 상한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멀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T는 언제부터인가 왠지 F가 자신을 대하는 게 달라졌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T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보험 얘기 때문에 빈정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T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니까요 뭐? 그게 왜? 이렇게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로 이유도 잘 모른 채 멀어지게 되는데 어쩌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혹시 나중에라도 T가 F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T는 T대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는 친하다고 생각하면서 애플를 대했지만 애플가 왠지 이전만큼 받아주지 않으면서 멀어져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애플한테 손절된 상태였던 거죠. 마치 아이유의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처럼요. 이때 티가 받는 상처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과 관련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이상하게 민감하다고 했죠. 여전히 너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대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웃어주고 적당히 멀어지려고 한 거였구나 나는 그걸 몰랐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에 F가 T에 대해 손절할 마음을 먹었다면 대놓고 T한테 말하거나 그럼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아니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길어지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T는 감정 없는 기계 같고 F는 주관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은 T도 감정이 있고 F도 자기 생각이 있죠. 다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반대라서 서로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T와 F가 관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의 차이를 보면 그걸 알수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T는 관심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무관심한 사람한테 리액션을 하는데 F는 이게 완전히 반대라고요. 관심 있으면 리액션을 하고 별 관심이 없으면 차라리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F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거나 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자기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든요. F 자신이 진짜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꼬치꼬치 질문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F는 호감 가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열심히 티미 리액션을 하는데 그러고만 있으면 상대방 T 입장에서는 어? 내가 좀 귀찮게 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T 본인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자꾸 말 걸고 물어보고 이러면 대충 대꾸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관심 있다면 자기도 상대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그냥 예예 예, 맞네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대하다 보니까 엉뚱한 오해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호의로 한 행동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차라리 서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d 가 그냥 무심하게 예의상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F는 이 사람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수 있고요. 그리고 F가 큰 배려 없이 가볍게 대화를 할때 오히려 T는 친해지는 기분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어쩌다보니 친해진 사이가 되면 서로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데 알고 보면 그게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T와 F는 친하더라도 별로 안 친한 사람처럼 서로를 대하면 오히려 계속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